안녕하세요 초보왕이에요. 초보왕이 여러분들의 골프를 늘 쉽게 만들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는 점다 아시죠?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람설정 많은 이들에게 초보왕 보러 가자. 그리고 우리 멤버십 프로그램도 있으니까 거기에서 정말 더 깊은 내용도 배워보자 라고 소문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하이브리드 특집이 시작이 됐습니다. 하이브리드 특집이 시작이 됐는데 하이브리드는 그 단어 그대로 아이언과 우드 이 중간에서 뭔가 아 부족한 부분, 약간 좀 싱거운 부분을 딱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성격의 클럽이 등장하게 바로 하이브리드 클럽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딱 잡았을 때는 아이언의 느낌이 강하지만 실제로 이 구조를 보면 아래쪽을 아, 우드의 장점을 접목을 시켜서 만든 게 바로 이 하이브리드 클럽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클럽에 대한 이해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아이언은 거의 밑에 솔 부분이 평평하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 이 하이브리드 클럽은 우드만큼은 아니어도 약간 둥글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 클럽은 이 라이각을 갖다 조종할 수 있게끔 나와 있지 않고, 어느 정도의 중간치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맞춰 칠수 있게 되어 있는데, 뭐 키가 작거나 팔이 길어서 이렇게 눌러 치는 분들은 공을 뒤쪽에 배치를 해야 하고요. 그리고 그냥 정식으로 놔지는, 정상적으로 놔지는 분들은 가운데. 그리고 만약에 딱 이렇게 들리는 분들은 끝부분에다가 놓칠 수 있다. 그리고 선수들이 간혹 그린 주변에서 어프로치를 할때 이렇게 누르는 게 아니라 세워서 끝부분으로 어프로치를 하는 경우도 우리는 볼수 있었죠. 그래서 어, 김시우 선수가 아마 플레이어스 챔피언십 이었을 거예요. 그때 어, 마지막 홀에서 좀 짧았었거든요. 세컨샷이. 그때 이토 부분으로 어프로치를 해서 붙여서 우승을 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다양한 세팅을 통해서 이 클럽의 성격을 운용할 수 있는 게 하이브리드 클럽인데 늘이 초보왕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게 그거잖아요. 가장 중요한 건 그거예요. 요즘같이 이제 비가 많이 오거나 아니면 또 겨울철에 잔디가 없거나 그런 상황에 따라서 너무 푹 들어가요. 너무 안 들어가요. 아니면 어 너무 타이트해서 못 치겠어요. 그런 고민이 많은 골퍼들을 위해서 가장 먼저 강조하는 게 뭐죠? 또제 유튜브 채널에서 가장 먼저 등장했던 내용이 뭐죠? 맞습니다. 긁어치기예요. 긁어치기. 그래서 내 스스로가 바닥을 느껴야 돼요. 근데 이게 정말 중요한 게왜 매번 클럽이 바뀔 때마다 그런 말씀을 또 제가 이제 롱아이언 할 때도 마찬가지고 미들 아이언 할 때도 마찬가지고 쇼다이언할 때도, 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지면에 의존하지 말고 너무 공만 떠내려고도 하지 마라. 다만 여기에서 지면에 의존하라는 건 뭐냐면 요 정도에서 치는 건 찾는 건 지면에 의존하는 게 맞지만 꽝 이런 소리를 내면서 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스틱이라는 건 우리에게 엄청난 정보를 줍니다. 그래서 이 스틱을 갖다가 거의 안 보고도 이렇게 땅을 짚을 수 있는 건아요 정도의 지금 깊이에 내 공이 있구나. 왜 봐도 되는데 실제로 우리가 아래에 있는 걸 별로 다뤄보질 않았어요. 그냥 발로 맨날 대고만 있었지 작대기를 갖고 해본 적이 별로 없거든. 그러니까 이 작대기로 내가 대고 있으면 저는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이 작대기가 주는 정보는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 지금 이 정도 높이 있구나 라고 안 보고서도 이렇게 해서 공을 맞출 수 있는 건이 스틱으로부터 그러니까 이 골프채로부터 오는 정보를 내가 습득을 하고 가급적 그 위치를 인지를 한 상태에서 스윙을 하면 맞겠지라는 믿음이 생길 수 있는 그만한 정보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딱 지금 봤으니까 더잘 맞출 수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올리고 안 봐도 이 아, 정도 지금 있구나 해서 들어가면 뭐 정확히 앞부분으로 치는 거는 몸을 못 움직이니까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만 공을 컨택하는 건 크게 무리가 없다. 그럼 지금 두 개가 왼쪽으로 갔지만 딱이 어, 정도구나. 그럼 약간 우측으로 쳐볼까 하면서 이쪽 우측으로 쳐볼까 하면 또 우측으로 쳐서도 얼마든지 컨트롤할 수 있다. 안, 그러니까 프로 프로분들이 가끔 그래요. 안 보고 치는 그런 시연을 하죠. 그런 건 하, 무슨 뭐 마술이 아니라 그만큼 바닥에 대한 인지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늘 공을 보고 쥐어 박는 게 아니라 공이 있으면, 아, 이 정도 높이구나. 스틱이 주는 건 공을 갖다가 빡 때리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공이 그 정도 높이에 있으니까 거기를 빠르게 지나가라고 하는 뜻이 더 깊다고 저는 늘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탁 여러분들 스윙으로 어떤 스윙이건 간에 여기에서 놓고 공을 앞으로 쳐보려고 계속 노력을 하세요. 옥선생 또는 초보왕이 드리는 이 골프의 가장 큰 특징은 타겟과의 소통이에요. 저는 골프는 뭐냐? 그러면 딜리버리다. 그러니까 배달하는 거예요. 이 공을 갖다가 어떠한 방식으로 뭐 오토바이로 배달을 하건 아니 트럭으로 배달을 하건 승용차로 배달하건 을 뭘로 배달하고 비행기로 배달하건 간에 어찌됐건 간에 골프는 이 공을 다음 자리로 보내주는 운동이다. 그러면 약간 우측으로 갔으면 우측으로 한걸 갖다 똑바로 치기 위해서 연습을 하는 게 골프인데 여러분들은 이 의도는 어느 정도 싹 사라져 버리고 끌고 내려오면 되겠지 물론 자동화 시스템을 만들려고 그래요 그냥 여기서 탁 해서 이렇게 하면 공이 날아가겠지 천만의 말씀 그냥 스윙만 하는데 어떻게 날아가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 오히려 몸부림을 치면서 어떻게든 이바닥의 정도의 바닥 높이가 이 정도고 여기에서 앞으로 치려고 하는 노력 제가 그건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꼭그 노력을 첨부시켜서, 첨가를 해서 긁어치기를 하셔야 돼요. 여기에서. 그리고 이제 긁어치기 할때 되게 중요한 건딱 셋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셋업을 했을 때 바닥에 이렇게 붙는지, 가운데 붙는지, 위에 붙는지, 이건 여러분들의 셋업이지만 이걸 굳이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면 다른 클럽 영향을 주니까 만약에 보통 대체 이렇게 눌릴 텐데 눌리면 공을 안쪽에다가 두셔야 되고, 가운데면 가운데 두셔야 되고, 끝에, 끝에가 닿으면 끝에다 놓으셔야 된다는 점은 반드시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딱눌렸더니 옆에서 보니까 약간 밑쪽이에요. 그럼 안쪽에다가 두고 그냥 공을 치면 훨씬 더 이렇게 강력한 샷을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스윙은 어느 정도 잡혔잖아요. 지금 거의 초보왕도 이제 뭐한 100편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무조건 봤으면 너무 꽝 아니면 들어 그런가 꽝 눌러 치거나 공을 들어 치거나 하는 게 아니라 바닥을 싹 스치려고 여러분들이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아셨죠?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거 꼭 명심하시고 오늘은 긁어치기 꼭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병골파학오 OK 스윙 골프 아카데미 초보왕이었습니다.